불 끄고 와 이거 이 정도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칙이다 항의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어 라면 면발이 다 익어서 풀어지기 전에 전호를 넣으셔야 전호의 아삭함도 살아있고 향도 그대로 있고 라면의 느끼함도 잡아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꼭 들려서 해마다 전호, 전호하면 울릉도만 생각하시는데 강원도에도 전호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지만 울릉도에 가장 많은 것 같고 면적상으로는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울릉도 특산물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륙 지방에 많이 있고요 경기북부나 강원도쪽 경상북도 북부에 주로 많이 분포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한뼘 정도 되네요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 화성 쪽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전호 찾아 냈을 때 크기가 이만했는데 지금 여기는 해가 잘 드는 제방 아래쪽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딱한 5cm, 5cm에서 5 c m 10cm 사이입니다 지나가면서 들리는 곳이라서 제가 조금 채취해서 오늘 저녁 반찬은 전어 나물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제천이나 충주 이쪽에는 해가 잘 드는 하천변에는 이거보다 좀 성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륙지방인 강원도나 경기북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많게는 한달 한 4월 초쯤 돼야 전원을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제가 와서 씨앗 채취도 안해요 여기 말고도 또 씨앗 채취할 때가 많으니까 농약도 안치더라고요 여기는 어휴 여기 쌍살벌 벌집도 있네 여기 보시면 아주 연하게 올라오죠 요럴 때는 채취해서 드시면 겉절이도 되죠 김밥에 넣으셔도 되죠 뭐 그냥 생으로 고추장과 비빔밥도 되고 다양한 요리 할수 있습니다 전호 전을 하셔도 되구요. 지금 여기는 낙엽이 덮여 있어 가지고 작은 것 같은데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여기도 있고 요 무더기 무더기 있죠 전호는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지가 따뜻한 지방보다 추운 강원도 쪽 경기 북부에 많이 자생하죠 비슷한 나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궁궁이도 비슷하고 사상자도 비슷하고 유럽 전호도 비슷한데 전호도 털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털 전호도 있긴 한데 억세지 않고요 사상자처럼 억센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미나리 향이 나면서 약간 알싸한 맛이 나는 전호 울릉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여기저기 난다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씨앗을 나눠 드렸더니 작년 6월 달에 최종해서 보내드렸을 때 바로 파종 하신 분들은 지금 싹이 올라온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껴놨다가 올 봄에 파종 하신 분들은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바라가될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지난주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있는 것들은 작은 종군들 위주로 채취해서 어느 정도 묻어놨다가 또 나눔도 하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 나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자생지에서 무작정 뽑아서 나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생지는 꼭 보호해야 되니까요 전국적으로 자생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중부 이북지방에 많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제가 바쁜 관계로 짧게 하고 요거 채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채취해서 먹는거 왜 안보여주냐고 하시는데 이거 먹어봐야 여러분들 속만 상하지 약만 오르고 한번도 못 드셔본 분들 전호를 한번도 못 드신 분들은 이 향이 어떤지 모르니까 식감도 모르니까 조금 덜 속상할 건데 이 아는 맛이라는게 있잖아요 아, 이거 전우의 맛을 아는 분들은 제가 이거 뜯어서 음? 깨끗하니까 향이 너무 좋고 아삭거리거든요. 더양고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먹는 방송 먹방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명곡간입니다